사실 메리어트는 호텔업이 아닌 요식업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오늘은 메리어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메리어트는 오늘날 전세계 1위 호텔 그룹으로 성장해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메리어트는 호텔업이 아닌 요식업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 메리어트의 창업주 존 윌리어드 메리어트는 8남매 중 둘째로 미국 유타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JW 메리어트는 그의 가족 농장에서 슈가 비치와 양을 기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메리어트가 13살 때그 농장의 일부 지역에 양상추를 기르고 수확해서 판매를 했는데 1913년 당시 2000달러를 벌어다 그의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 계기로 아버지의 신임을 얻게 된 JW 메리어트는 이듬해 가족농장에 3,000마리 양떼 판매를 맡게 되어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다녀오게 됩니다 JW 메리어트는 양떼 판매를 마친 이후 가족 농장에서 벗어난 유타주 너머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모르몬교를 믿는데요 메리어트의 가족도 역시나 모르몬교를 믿었습니다 JW 메리어트는 모르몬교의 교단 규정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선교 기간을 가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동부를 떠돌아 다니던 그는 마침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한 워싱턴 DC의 여름을 경험한 그는 그곳에서 팔수 있는 맛있는 차가운 음료를 찾을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후 1921년 선교를 마치고 유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타로 돌아와 보니 1920년에서 1921년까지 미국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양들의 가격이 폭락해 아버지가 파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게 된 그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모직 속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며 지역의 커뮤니티 컬리지인 웨벌 주니어 컬리지에 진학하여 2년을 마치고 3학년 때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이때 솔트레이크 시티의 ANW 루트비어 스탠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매장의 성공을 보며 사업에 확신을 가지게 된 JW 메리어트는 대학을 마치고 루트비어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루트비어란 북미에서 인기가 있는 음료 중 하나로 이름만 보면 맥주 같아 보이지만 술이 아닌 탄산음료입니다 콜라에 치약이나 물파스를 섞은 것 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지역별로 토박이 루트비어 양조장들이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숙성된 바닐라 향이 강할수록 좋은 루트비어라고 합니다 1927년 JW 메리어트는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변호사인 휴 콜튼과 그의 아내 앨리스 메리어트와 함께 자본금 6,000달러를 모아 유타에서 워싱턴 DC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9석의 ANW 루트비어라는 매우 작은 가판 형식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메리어트 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앨리스의 도움으로 JW 메리어트는 여름 내내 큰 성공을 거두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음료 사업의 계절적 특성을 인식한 그는 ANW로부터 음식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허락받고 첫 핫숍스를 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앨리스는 근처 멕시코 대사관의 주방장에게 배운 요리법에 따라서 칠리, 타말레, 바베큐, 비프, 샌드위치를 요리했습니다 회사의 초창기에 JW의 아내 앨리스 메리어트는 레스토랑의 많은 일에 관여했는데 이러한 와이프의 내조가 핫숍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루트비어 쿠폰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빈틈없는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면서 메리어트는 신속하게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1928년 메리어트는 두 개의 핫숍스를 추가로 오픈하였고 항상 회사를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던 그는 자신의 핫숍스 옆에 있는 공터를 매입하여 연석을 없애고 미국 동부 최초의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오픈하였습니다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무엇이냐고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1920년대에 생겨난 미국의 전통적인 레스토랑 형식입니다 자동차에서 주문하고 자동차에서 먹는 그런 형식의 레스토랑입니다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미국의 고속도로가 발달함에 따라 1950년대에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1970년대에 들어 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발전시킨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면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설명은 ...은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이후 동업자 휴콜트는 본인의 지분을 5,000달러의 JW 메리어트에게 넘깁니다. 1932년까지 핫숍스는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메리어트는 워싱턴 DC 지역에만 7개의 가게를 오픈하여 100만 장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후 1937년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발견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메리어트는 새로운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요 후버 국립공원 근처에 위치한 하쇼프스에서 비행기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먹을 도시락을 사러 들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내식을 미리 포장해 항공사에 직접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항공사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현대 항공사 기내식 사업의 시초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메리어트가 운영하던 더 핫숍스는 사업을 점점 확장해 나갔고 1942년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볼티모어에서 24개의 핫숍스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졌는데요 전쟁으로 인하여 핫츠숍스의 매출이 매우 줄었지만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메리어트는 관공서 건물과 군수품 공장의 카페테리아를 관리하게 된 거죠 거기에 전쟁이 종료되자 미국은 다시 호황기를 맞았고 고객들은 더핫츠숍스에 넘쳐나게 됩니다 1953년까지 핫숍스는 56개의 레스토랑으로 성장하였고 연간 총 3천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메리어트는 더핫숍스 주식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30년 동안 요식업계에 몸담은 후 메리어트는 그의 경력 중 가장 큰 도박을 했습니다 바로 호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1953년 여행 산업은 성장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3년 전에 구입해둔 8에이커의 땅이 워싱턴 국립공항 근처에 있었기에 이 땅이 호텔을 짓기에 최적의 장소라 판단하고 그곳에 호텔을 짓기로 한 것이었죠. 700만 달러의 가치를 하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인 370개의 침대를 보유한 호텔이었습니다. 이렇게 1957년 첫 호텔 트윈브리지 메리어트 모터 호텔이 아들 빌 메리어트의 관리하에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 윌리어드 메리어트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20대 시절 했던 첫 번째 사업 스토리를 짧게 들려드리며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JW 메리어트는 벌목꾼들에게 모직 속옷을 판매했었죠. 그의 영업기술은 기발했습니다. 그는 가장 험상궂고 덩치가 큰두명의 벌목꾼을 골라서 속옷을 찢어보라고 했죠 만약 벌목꾼이 속옷을 찢는 것을 성공하면 그들에게 무료로 속옷을 주었고 그들이 실패한다면 속옷을 구매하도록 했죠 언제나 벌목꾼들은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언제나 그들은 졌습니다